안녕하세요 공돌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용 블랙박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에 왜 블랙박스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도 엄연히 그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한강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필요한 용품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도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 시에 책임소재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자전거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전거용 블랙박스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대도 2만원에서 뭐 비싼 거는 한 40만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은 차량 번호판이 확인 가능해야 되고 배터리가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는 한번 탈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뭐 블랙박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교체하는 게 무척이나 귀찮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구입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A8Z라는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이고요. 무게도 뭐한 100g 안 되는 무게로 매우 가볍습니다. 네. 제품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전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전거용 라이트용 거치대를 인터넷에서 하나 산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대는 자전거용 마운트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한5천원 정도 합니다 링크는 그 아래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눌린 자극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좀 눌려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품에 메모리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제가 쓰는 메모리 3 2기가 정도 넣는데 이게 루프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뭐한 32가가 정도면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지금 비디오 하고 사진 찍는 모드로 전환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트 모드인데 뭐잘 쓰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렌즈는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뭐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전면으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최소 6시간 이상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진짜 가벼운 게 정말 자전거용 블랙박스로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쓰던 또 블랙박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민 제품이고요. 프로바이킷이라는 사이트에서 24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얘는 1시간밖에 재생이 안 되고요. 무게를 보면은 한 3배 이상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화질도 뭐 HD급이긴 한데 뭐 비슷비슷은 한데 뭐 그래도 화질은 요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뭐 화질이 좋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자동차 번호판 확인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블랙박스 사용하면서 이 제품으로 실제 제가 그 저는 로드를 타기 때문에 공도주행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 위협운전을 하던 자동차 운전자를 좀 신고를 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매우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단점도 극명합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자체가 전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전원을 키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등 색깔로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초기에만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꺼져버려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안 꺼지고 녹화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끄면은 꾹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꺼지는 제품입니다 그 꺼진 상태에서 다시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네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네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또 하나로는 방수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풀러 드릴게요 네, 나사는 좌우면에서 세개가 있고요. 좌우면, 뭐, 여기, 여기, 여기 해서 세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런 구조고요. 뭐, 보시면은 그냥 배터리가 대부분이고 아 보시다시피 이런데 실린 구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물 들어오면은 바로 사망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물 들어오면 그냥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아무런 구조 요 부분도 보시면 아무런 뭐프로텍팅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네 고장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면서 든 생각인데 실리콘을 요런 데다가 실리콘 바르면 뭐 되기는 하겠는데 저 같으면 그냥 안하겠습니다 네 요렇구요 조립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그 방수 처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수축 튜브를 수축 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렇게 지금 요, 요렇게 요 덮고 덮은 다음에 이제 약한 열을 가한 다음에 이제 수축을 시켜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단점 또 하나는 지금 뭐 손떨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많이 흔들리고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액션 캠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2만원 짜리 하고 50만원 짜리 뭐고 프로랑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요즘 자전거는 이렇게 선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거치를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앞뒤로 이제 앞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거치가 돼요. 근데 핸들을 돌리면 지금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세팅을 해 놔서 안 닿게 해 놨는데 요런 와이어들과 하고 요거에 닿서이 핸들 도향이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뒤 거리를 잘 조절을 하셔서 지금 요렇게 그 와이어들이 닿지 않는 구조를 해 주셔야지 라이딩 하실 때 조향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손해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화각이 요 정도 위치면은 전혀 뭐 화각적인 면에서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2만원대로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면서 뭐 1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는 거의 이 제품이 유일하고요. 아마 제가 올해 구입했던 알리 구매 용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